삼 3배 제약은 뭐라고? 참 말파이트. 아! 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나 씨발 왜 이렇게 못 하냐? 아 진짜 나. 예상했던 대로 가버렸어. 음.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건김 어, 이 아싸. 나. 아싸. 아 이거 존나 고민이네 아 이거 이 탑이 이탑 오지게 오겠다 이거 빽빡쳐가지고 야소도 풀려 아니야 글로퍼 대 전투랑 매한가지야 직공 암자가뻔 정버프 정버프 정버프 나는 쌍버프 이런 줄 알고 오? 오케이 이런 역시. 시찬이의 협곡은 엄청 세. 이길 수가 없어. 지엔지앙. 어 여기 에롤3대 제약이 다 나왔네. 어 껴야게 왜? 서포 소라카 탐 말파이트. 어 그게 왜왜 뭔데? 나 몰라. 어,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오늘 세운 공식인데 서포 소라카 탐 말파이트 미드 야수는 제약이야. 버어어쓰 <웃음> 그말은소포스라카피카츄해주시지그랬어요버스 아, 근데 말파이트 나와서 하니까. 아, 버스. s 응. s 야, 소가 왜버스요 야, 소는 반대로 역행 아역 아, 역행버스 아, 역행 역주행 n 여 그냥 n 로 k e 다잡나오잡나아 뭐 아, 뭐야. 이거 개오바지. 거 개오바지. 어, 나네 기껏 딜겨 잘해놨더니 어? 지가 자아 잘... 알고 앞비전 해가지고 뒤셔버리네어 공속 너무 느려 야 이거 탑에 시간 엄청 쓰는데? 한 마리 먹고 오지 그냥 캠프하나 왈퍼가 불안함을 느꼈다 이거 된다고? 이거 약간 애매한데? 아백킹을 겁나 찍어보이 아 너무 아, 나이스 피가 해야하나 오 뭐야? 근데 대고드네. 그래 보이더라. 아 죽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적의 채우러 갑니다. 야이건굉이했어가영이똥이 아, 너랑 대수 나같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발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늑대 오이스개고스 어어? 쐈다 어. 들규 어? 약간 싸는 척 일부러 일부러 들규 못하는 척 그럼 내가이겨는줄 알고 신나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그냥 궁으로 갖다 꼬라막으면은 킬가 완벽 역시 나란 납자 뭐야 뭐야 이런지 안지 어 나이스 또 자아 아자잡에 줄임말이 gj구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유어웰컴, 유어웰컴. 여러분, 지금 코이9 5 0점에 영어 주력을 듣고 있습니다. 아, 돼지 새끼 또 왔어. 간다, 돼지도루치기. 아, 지나가요? 저기집 가네 여기서 집이요 어 킨드레드 뒤치기 간다 간다 후배비 해주는 선배 어 죽었다 킨드안 죽었어 네이스 아 죽었는데 뭐야 비 미솔 뭐야 미솔 미솔 미솔 지려 지려 아 사다. 진짜? 대리야 소울? 사다브로 대리 아니야 조밥이야 조밥 조밥이었다 조대다 조대다 와 제발 제발 제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와와와와 와씨발 와, 와. 와, 사다 베이비 와 진짜 잠깐만요 와 <웃음> 누나 사다 베이가 뭐야 와씨발 사다 베이비 와 진짜 잠깐만요 와 사다 베이너야 너무 놀랐어 갔 사다브로 따라이봐 쏴다보로. 아 Do you like Russians 아, in your country? I like Russian. Russian 만만세. 그 거의 점화. 아까비. 점화. 아. 이주궁 간다! 뿅! 까비. 응. 잠깐만, 궁. 아, 씨. 야, 아서 왔다. 눈치 보니까. 간다 간다 아안 아, 간다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간다 뼈 간다 눈눈눈 와우 섹시하게 뜨는 거봐 안녕 알라 러시아 알러블러시안 사랑해 러시안 맞지 맞지 정글의 탑에 조금만 건드려주면 오픈 나오나니까 진짜 인정? 솔직히 인정 이거. 자기야, 인정하냐고. 누구니? 아안 들렸어? 인정 인정 개꿀딱했는데. 아 그래? 안 들렸어. 나안 했어. <웃음> 아빡 집중하느라 못했어. 어...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아, 돼지두루치기. 간다, 돼지두루치기. 아 지나가요. <웃음> 어, <웃음> 아씨나대아씨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아, 기모랑 어, 뭐야 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돌아갔으면 다 나갔고. 텐다 팔았고. 뭔가 있네 씨. 안녕. 나무, 나무. 다시 한번 외쳐본다 3배 제약은 뭐라고? 탑말파이트 아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 ㅅㅂ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진짜 나 예상했던 대로 가버렸어 <웃음> 아이판 예상한 대로 가버렸어 아이 이 판은 진짜 그냥 하나 없다 아, 여튼 쉽잖아 아.. 쉽다 롤 시타, 로. 시타, 로. 시타, 로. 시타, 로. 시타, 로. 이타라고 쉽다 롤이? <웃음> 아까 한번두번 반할 때까지도라더니 아니 이거 진짜 정글 이렇게 와서 툭툭 건드려주면 내가 난, 난 진짜 이거 다 캐리할 수 있는데 안 와주니까 아니 진짜로 막 물고 싸고 빨고 지랄해도 안 오니까 애들이 안 온다 어떡하냐 그럼 난 진짜 우는거지 그냥 I'm singing my blue. What? w h a 아, w h a 맞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야 What? w h a 살론 아니야, 조합인 거야 그냥. 다이야 2 3 딸이야 진짜. 아 씨발, 진짜 개 자석이냐, 소라카야. 제발 정신 차려. 아 씨발 모르가나 큐에 자석 달아놨냐, 진짜 왜 그러는데. 아 진짜 미쳤네, 진짜 왜이렇게하지야 아 맞아, 맞아. 아이 씨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 아 진짜 미안하다 이즈야, 나 진짜 이판 아 이슬아 진 미안해 아, 어떻게 사황는 있어 <웃음> <웃음>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웃음> 뭐야 도지인겟 틀리머신을 헐슨 슈먼 유인원이 영어로 뭐더라? 자, 야, 야 우리 우리 우리 형들 형들 형들 자 우리 합보드 출신 형들 빨리 와봐 유인원이 영어로 뭐더라? 키. 뭐라고? 시미안이래 시미안 시미안? 확실해? 내가 내가 기억하는 단어는 그단데 복보대서 보낼라 했는데 시발 잠깐만 어, 이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미안 <웃음> 복구됐는데 왜 이게 이게 가지냐? 음, 좀 귀여웠다. 복사가 <웃음> 안 됐나 봐. 이사들이키워가 <웃음> 높은데. 야소 몇살인데? 야소 재미있다는데 애들이? 엄청 어리래 그럴 땐 뭐야? 어리다고 놀려지 말아요 <웃음> <웃음> 미쳤어? 지지요 <웃음> <웃음> 승리의 춤 아이고, 이 판은 그냥 C버스 탔다.